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먹자, 우리 에이 맞아. <목소리도 와 냉수바 <목소리도> 너무 좋아. 엄마 주먹밥들. 봐봐. 맛있겠다. 야 비조리 진짜. 너무 맛있지? 부드럽지? 아, 너무 맛있어도 참 좋아 <웃음> 오 너무 이쁘다